배우 곽도원이 영화 범죄와의 전쟁 촬영 당시 배우 최민식과의 에피소드를 전한다. 11일 CJ E-NM에 따르면 이날 방송되는 인생 술집에는 영화 강철비에 출연한 곽도원과 박은혜, 안민아가 게스트로 등장한다. 최근 녹화에서 곽도원은 자신의 이름을 알린 범죄와의 전쟁 촬영 당시 에피소드를 전했다. 첫 촬영을 마친 후 잔뜩 긴장하고 있던 그에게 최민식이 다가와 잘 봤다. 많이 배웠다고 격려해줬다는 것. 또 곽도원은 민식이 형이 나에게 맞는 장면을 촬영할 때 내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직접 데릴 곳을 코치해줬다며 걱정하지 말고 세게 발로 차라고 해주셨다며 훈훈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. 이어 곽도원은 데뷔 전 연극 배우로 활동하다 무작정 중무로로 상경했다. 일이 없어서 1년 반 동안 온라인 사이트에 매일 프로필을 게시했다며 순탄치 않았던 무명 시절을 떠올렸다. 이후 출연하게 된 2편의 단편 영화가 그해 연말 TV에 방송되면서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고 전했다.